국민 청원 게시판입니다. 김희겸 대변인의 10억 원 은행 대출을 두고 논란입니다. 이렇게도 벌벌 떠는 시민들은 눈물만 납니다라는 등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이어집니다.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반감이 더 커진 겁니다. 하지만 대출을 해준 은행은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. 문제가 없다는 게 입장인 거죠. 아니맞 예, 예, 네. 요즘에 대출이 지이라서이렇주고수는 뭐 그런 스템이 아니에요. 당시 규정에 따르면 상가를 담보로 시세 70%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. 관리비만 내는 청와대 관사로 온 가족이 이사해 이전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재테크도 비판 대상입니다. 청와대 관사는 집이 멀어 출퇴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부 직원들에게 제공됩니다. 그런데 김 대변인의 이전 전셋집은 청와대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는 고위직 인사들에게 배당되는 자리입니다. 그러나 이런 이걸 이용해서 김우병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. 25억 원짜리 상가를 사면서 제 나이에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는 김 대변인의 해명도 비판받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